you <laughs> 길입니다. 자,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지난 영상에서는 1차 유형 369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2차 유형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유형은 1차 유형에 비해 훨씬 복잡해 보이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이핵사본이 2차 유형의 통합분열 방향을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기묘하게 생긴 게 1차 유형 삼각형에 비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1차 유형은 그냥 시계방향은 통합이고 반시계방향은 분열이었잖아요. 2차 유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시계방향으로 갔다가 반시계방향으로 갔다가 이런 통합도 그렇고 분열도 그렇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안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랬죠 1사이 857의 비밀 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그냥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유형 중에 1번과 8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유형이 같더라도 발달 수준이나 날개 하위 유형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2차 유형의 통합분열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예근데 1번과 8번의 분열 방향은 두 유형 모두 아래쪽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1번은 4번, 8번은 5번이죠. 그리고 통합 방향은 서로 엇갈려 반대쪽 끝부분으로 향하고 있죠. 1번은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7번으로 향하고요. 8번은 오른쪽 끝인 2번으로 향합니다. 완전히 대칭적이죠. 거울 이미지입니다. 1번과 8번은 애니어그램 모든 유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8번이 현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번은 이상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1번은 그 이상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4번과 5번 같은 스타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별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건 평상시 그렇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가끔씩은 4번이나 5번처럼 뭔가 깊은 감정이나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때 그러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통합 분열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죠.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유형의 집착. 고착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번은 4번으로, 8번은 5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1번의 이름을 아까 개혁가라고 했는데요.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완벽주의자입니다. 1번은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죠. 모든 일에는 정답이 있고 원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잔소리 대장이 되기도 하죠. 이게 일번의 고착이에요. 이런 거에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4번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예의범절이니, 에티켓이니, 근검절약이니, 공공질서니 이런 얘기로 자꾸 지적받으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번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좋차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고 그래야 하는 거고 나와 함께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 얘기인데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1번은 어이가 없죠. 어 이거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자고 한거 아니었어? 그게 맞는 거였잖아.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행동하자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날 피하는 거지? 내가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외롭다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은 외롭지만 진실을 놓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 때문에 외로워져 버린 거죠. 이런 모습이 4번과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4번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4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되곤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1번이 바로 이런 4번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분열 방향이 4번이라면 8번의 분열 방향은 5번이에요. 마치 거울처럼 그렇게 되죠. 둘다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실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8번은 터프한 사람이라고 했죠. 도전자, 전사 이런 이름에서 보듯이 싸움을 빼놓고 8번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주먹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든 비즈니스든 마치 싸움처럼 느껴진다면 8번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센케라서 대장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리더, 우리말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8번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이 캐릭터에 대해 감을 잡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죠. 우리나라 교육열이 유명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8번의 분열 방향이 5번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한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한가지예요 그래야... 성인이 된 후에 사회생활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히 도구로서의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명문대 법대 졸업의 판검사 출신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 코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런 거죠. 돈이 곧 힘이니까요. 힘을 갖기 위한 공부. 이게 바로 8번이 하는 공부예요. 호기심 같은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말 하지만 노벨상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딱한 명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그게 다죠. 그런데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으로 세계 6위고요. 21세기 이후 과학 분야로 한정하면 19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순수과학. 기초과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죠. 별을 탐구하고 원 문자를 쪼개고 이런 거에서 뭐 하냐는 겁니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나마 봉학은 실용적이라 꽤 쓸모 있다고 했지만 요즘엔 그마저도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죠. 돈 버는 게 의사랑 상대가 안 되잖아요. 같은 성적이면 당연히 의대 가야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8번의 시각으로 보면 공부는 철저히 도구라는 거죠. 현실적인 힘을 갖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8번과 단순무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8번이 단순한 건 맞지만 무식한 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설티브라서 본능과 사고를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전략이라고 했어요.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머리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분열 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8번이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친구였던 8번 중학생이 미국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미국 갔더니 말도 잘안 통하고 인종차별이나 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동지 하나 없고 적으로만 둘러싸인 듯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처럼 대장노릇하면서 살 수가 없죠. 이럴 때 8번은 5번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해서 떨어져 혼자 행동하면서 긴장을 유지한 채 주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타인의 통제나 간 섭을 매우 꺼리는 면이라고 했죠 8번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48번은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죠 타인에게 힘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좀안 좋아졌다고 해도 최소한 남의 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어디 짱 막혀서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다시 강해져서 현실에 복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길러야 하니까요. 이러면서 8번은 마치 블랙 유머를 즐기는 5번처럼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아웃사이더, 아나키스트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과 8번이 분열 분열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버텨서 그런 거예요. 자기 유형의 고착, 집착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 분열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1번의 고착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남들 다 떠나고 홀로 쓸쓸히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맞는 얘기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4번처럼 왠지 모르게 오그란 뭔가 불행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번의 고착은 강해지는 거죠. 세상이 전쟁터거든요. 이렇게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곤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과 떨어져 혼자가 되어 다시 강해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합니다. 5번처럼 고독하고 시니컬한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 방향은 자기 유형 특유의 집착, 고착을 붙들고 놓지 못할 때 나타난 겁니다. 보통 본인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1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고 저게 틀렸어. 또 그러네. 똑바로 해야지.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차피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8번한테는. 그렇게 믿고 행동할 뿐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통합 방향이 다른 점은 이게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 내가 이러고 있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좀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요. 아 세상이 내 눈에만 온통 전쟁터로 보이는 거였구나 이런 것도 자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통합 방향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던 걸안 하거나 덜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잘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만큼. 그 얘기예요. 이게 의식화하면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1번은 7번으로, 8번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거울처럼 완전 대칭이죠. 1번이 왜 7번으로 가냐면요. 1번에 고착이 뭐였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였잖아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거예요.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요. 근데 이 고착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답이 여러개인거예요아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구나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개의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7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통합방향이 7번이 되는거예요 하지만 이건 1번 자신이 옳다고 믿는걸 적당히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어떤 깨달음 같은 거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모든 게 열려 있는 거였어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자유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군인이었던 캡틴이 오직 상명하법과 충성심밖에 몰랐던 캡틴이 정부가 개입해서 어벤져스 팀을 관리감독하게 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게 된 거예요. 캡틴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1번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방향인 7번으로 이동해서 개인이 가진 자유의 신봉자로서 반대파의 대장이 돼요. 아이언맨이 그는 찬성파와 맞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언맨 토니를 3번 유형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요. 3번의 통합방향은 6번이죠.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선의를 믿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 토니는 그냥 자기가 최고인 통제불능 재벌 CEO였죠. 이렇게 캐릭터가 엇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벤져스 참 애니어그램의 시각으로 봐도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은 2번으로 가죠. 8번이 강해져야 한다는 고착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에게 세상은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였는데 전혀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8번은 한마디로 개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8번은 언제나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개깁니다. 이게 8번의 고착이에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 이미 강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죠. 아까 8번과 단순 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무식한 건아니라 그랬죠, 8번이. 근데 단순한 건 맞다고 했죠? 8번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단순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것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8번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거친 모습 이면에 소년, 소녀 같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 8번입니다. 보통 정의감 하면 1번의 정의감을 떠올리지만 8번도 정의감이 있어요. 1번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의로운 면이 있죠. 그에 비해 8번은 아주 단순 명쾌한 정의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강부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8번은 약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센 놈한테 달려들어 한번 뜨는 거예요. 왜 애들 때리고 있냐고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죠. 그게 뭘까요? 사실 8번은 강한 본모습 이면에 여린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8번의 무의식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픈 기억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어쩌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져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2번 이야기하면서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슈퍼맨 같은 전통적인 히어로들이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2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8번이 통합방향으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엄마는 슈퍼히어로 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애들이 자기보다 큰 애들한테 맞으면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서 때리애 찾아서 혼내주죠.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2번일 수도 있지만 2번으로 이동한 8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벤져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캡틴을 1번, 도니를 3번으로 봅니다. 도니를 7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3번으로 봅니다. 시그니처 대사 때문에 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3번의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통합 방향을 고려해도 3번으로 보는 게더 맞는 것같아요 그리고 토르. 토르를 3번이나 7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8번으로 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터프한 캐릭터가 8번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고 봐요. 정확하게는 8w7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